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밤이네요. 부산이 조정으로 묶인지 어느새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롱부동산 있는 곳은 남구, 대현동이거든요. 조정지역으로 묶인 그런 남구에 있는데 2주 동안은 어, 조정 묶이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 어, 조금은 서로 관망 상태에 있는, 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시간도 있고 이래서, 어, 이것저것 이제 뭐, 법령 사이트나 이런 걸 들여다보다가, 아, 요건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또 하나를, 어, 보게 돼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걸 먼저 제목으로 이렇게딱 만들면, 어,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이 대체주택을 사는걸 집을 사지 않고 어, 해당되는 요 구역 말고 다른 구역에 입주권으로 매수를 해서 그 입주권이 아파트로 완공된 후에 실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처음에 입주권으로 샀지만 요 입주권으로 완공된 요 집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새로 완성된 요 제일 처음에 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요서 어, 1년 이상 거주하고 들어가면 어, 비과세를 해주는 대체주택의 혜택을 보는가 안보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궁금하시죠? 답이 뭘까요? 딱 이해하기 쉽게 뭐 저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옆에 뭐 재건축으로 치면 가까이에 있는 뭐, 대연피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사업식 인가가 났으니까, 어, 대연피치를, 어, 가지고 계신데, 주변에, 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예를 들어 샀어요. 진도가 그보다 빨리 입주할 때여야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클라센터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남천동, 남천이구역, 어, 프레스티지를 샀습니다. 입주권 상태를 산 거예요 어, 그러다가 대연비치보다 어, 그 프레스티지가 먼저 이제 입주를 하게 돼서 완공되고 나서 입주해서 1년 동안 어, 거주를 하다가 다시 대연비치로 완공대가 들어갈 때그 프레스티지에 1년밖에 거주를 안 하고 팔고 대연비치로 입주를 하게 돼도 원래 입주권을 샀던 그 프레스티지였지만 그걸 비과세를 받고 팔고 갈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될까요 안될까요? 우리 대체 주택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비과세가 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첫째 뭐 대연비치보다 뒤에 산 집이니까 종전주택이 아니니까 그거 자체가 안되고 맞죠? 그리고 주택으로 완공된 걸 2년으로 보유를 안 했는데 당연히 그것도 안될거고 그랬는데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있겠죠 한번 볼까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된다 안된다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저는요 법령에 올라와 있는 법령집을 그냥 리딩 해드리는 거고요 요걸 근거로 혹시 해당되는 그런 대체주택이 될 만한 집을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실거주 1년을 전세대원이 하셔서 요건 충족하신다 그러면 그걸 들고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질의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 재건축 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재건축 사업 시행 전에 요걸 머릿속에 대연빛이라 가정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뒤에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여 요거를 예를 들어 그 옆에 있는 프레스티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랬을때 당해 입주권에 당해라 하면 당해 입주권이라면 하요 앞에 있는 프레스티지를 말하는 거겠죠 당해니까 요 프레스티지 당의 입주 입주권에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대체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얘가 집으로 완공돼서 어 원래는 입주권을 샀지만 어 대연비치 사업 시행인가 후에 프레스티지를 입주권을 샀지만 이 입주권이 집으로 완공된 후이 말입니다. 이 완공돼 가지고 양도를 할때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석이 변경된데가 있죠. 원래는 됐다는 뜻입니까? 안 됐다는 뜻입니까? 해석이 변경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22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지리회신 22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건축은 아까 제가 대원피치를 예를 들었고요 만약에 재개발을 예를 든다고 하면 쉬운 예로 양정 3구역이 사업시행인간에 났는데 아직 관처전이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될 겁니다 이주를 할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양정 1구역 입주권을 샀다라고 가정할게요. 얘는 아직은 주택이었습니다. 그죠? 얘가 사업식 인가났고그 옆에 있는 입주권을 샀어요. 입주권에는 입주를 못 하잖아요? 입주 못 해서 옆에 그냥 빌라에 전세를 하나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입주권이 돈이 될것 같아서 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양정 3 입주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양정 1이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신축 주택이 완공이 되어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1년 동안 거주를 한 거죠. 전 세대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년 딱 살고 났더니 어머나 원래 입주권 사면 비과세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축 완공돼도 뭐 2년은 보유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계조합원이니까. 근데 1년 딱 살았는데 양정삼이 완공이 된 거죠. 그리고는 양정을 팔고 이제 보따리를 사서 이사를 갑니다. 그럴 때요 양정 1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냥 법조문만 보면 뭐 쉬운데 억수로 어렵습니다. 말이.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해를 또 못하실까봐 이게 쫙 풀어놨습니다. 어, 대체주택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취득하여 이걸 프레스티지라 가정할게요. 완공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입주해가지고 1년 살았습니다. 프레스티지에. 그리고 나서 그걸 팔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어, 요지를 한번더 정리를 하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게 원래 대체주택 그 해당이 되고자 하는 그 원조 재개발, 재건축 그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대연피치에 해당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연피치가 완공되도록 짓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어,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 어,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연비치의 사업 시행기간 동안 또는 앞에 설명드렸던 양정 3구역의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으로 지득을한 어, 경우 아주 친절하게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지득한 주택을 포함을 한대요. 처음에 입주권이었지만 얘가 아파트로 완공된 것도 포함을 한대요. 어, 그걸 지득한 경우로서 1번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그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이 말은 요 1번은 어디냐면 대연비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대연비치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무조건 사야 돼요. 일단은 입주권 그 뒤에 산 입주권이 어 앞에 그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사야 됩니다. 그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 대체주택의 거주요건이겠죠. 거주하고 두 번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이건 프레스티지에 1년 이내에 전세대원이 다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두개다 재건축, 재개발인데 말을 여기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이후 여기도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어느 집을 말하는 거야 하고 헷갈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 앞에 거는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아까 양정기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것도 똑같네요. 두 번째 것도 그 집에 들어가서 어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1년 안에 맞죠? 그말 맞죠?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그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아 요거는 아 요거는 프레스티지입니다. 그죠? 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되니까 프레스티지나 양정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1년 이상 거주하고 아, 두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이거는 이제 대연 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에 원래 재건축 재개발 그원그 그 아파트 그러니까 대연 피치나 양정삼에 해당되는 집이라 가정을 하세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음.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대연빛이나 그 양정 3이 그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이거는 2년이 아니고 1년 안에 팔아라 해놨네요. 그 1년 안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프레스티지나 양정 1월 어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 <웃음> 비과세를 해 주는데 이건 어디에 따라서 해 주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제 5항 이거는 대체 주택 그 대체 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156조의 2 5항입니다. 어, 들어가서 1년 이상 살고 뭐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고 그런 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 그 대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154조 1항은 국내에 이제 1주택 있는 거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집 하나로 있는 걸로 치준다 이 뜻입니다. 비가세 되는 그 기본 1주택을 설명해 낸 거거든요. 어, 그냥 막다 2년 이상 거주한 집처럼 어, 1년밖에 안 살아도 비가세 되는 주택 요건을 다 갖춘 걸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법 조문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놨지만 법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그 뜻이에요. 결론. 결론 예. 음, 음. 잠깐만 뒤로 넘겨서도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 아이고 어, 결론 한번 볼까요? 어,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걸 표로 딱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표정리한 걸 한번 보면요. 어, 뭐라고 돼 있냐면 어, A 주택 여기 아까 대연빛이라고 가정할게요. B가 아까 프레스티지. 또는 얘는 양정3. 얘가 양정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도 뒤에서얘 재건축이고 얘는 재개발이죠. 어, A를 먼저 이렇게 샀습니다. A를 사고 나서 사업신인가가 여기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B 분양권. 분양권이라 하면 재개발 입주권을 지득을 한 거예요. 이때. 언제? 시점 2002년도니까. 이때 지득을 한 거죠. 사업식 인간하고 난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고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다 부수고 없는 입주권을. 어,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애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때는 이 사람은 들어가고 못 살았겠죠. 그러다가 어, 취득하고 난 이후에 어쨌거나 취득요건을 완공되기 전에 취득요건을 1년 이상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2년 6월에 이제 완공이 됐네요.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1년만 살아도 된다 뜻이죠. 1년 이상 거주라 하면 2년 이상 거주가 아니고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죠? 1년 1일을 살아도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2년을 안 채웠습니다. 그렇게 살고 이제 비를 팔았습니다. 어, 요번은 요 입주하면서 팔았네요. 요 완공은 요때 됐는데 어, 완공 한달 뒤에 입주하면서 이걸 팔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비과세가 되냐 안되냐 그질문인거예요 나와있는 답은 대체주택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에 요 입주권이 완공된 겁니다. 프레스티지나 양정 1위 완공이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팔았을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준대요. 처음부터 재개발한 재개발이 재건축하지 있었는데 얘가 사업 시행인가가 났고 사업 시행인가 난 이후에 다른 구역에 입주권이나 이런 걸 샀어요. 그 샀다가 얘가 아파트로 완공이 되어서 여기에 1년 이상 거주만 충족을 하면 1년 1일을 살아도 되겠죠? 충족을 하고 나면 이거 홀딱 팔고 요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이제 완공이 됐겠죠, 요때. 완공됐을 때 팔고 들어가도. 근데 아까 단서가 요 완공 1년 안에 팔아야 되네요. 이게 왜 1년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기본 다른 대체 주택의 요건은 2년 안이거든요. 2년 안. 2년 안에 앞에 걸 팔고 들어가면 되는데 요 설명에는 아까 1년 안에 팔으라고 돼 있어서 요건 전문 세무사님하고 한번더 챙겨보세요. 왜이 이분이 질문을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원래 법그그대로는 2년 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체주택의 최대 처분 그 기간이 어, 재개발 처음에 갖고 있던 사업식인간한 요 아파트가 완공 2년 안에 앞에 걸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긴 1년 안에, 전후 1년 안에 팔아라 돼 있어서 그건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또 꿀팁을 득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세금 내고 팔아야만 되는 줄 알았었고, 대체 주택은, 뭐, 완공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만 사야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은, 분양권은 사업신인가 났어요. 그 이후에 일반 분양권은 뭐 샀다가 아파트로 완공돼서 1년을 거주하면 대체 주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례답도 있었고. 근데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는 그동안 좀 달랐잖아요. 얘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 분양권은. 근데 입주권은 양도세나 이런 거할때 주택수에 들어갔었습니다. 입주권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근데 얘가 완공이 돼서 1년만 딱 거주를 하면 입주권 요 샀던 뭐 이거라도 대체 주택이 된다고 하니 뭐 굉장한 절세 꿀팁입니다. 요 내용이. 어, 주변에 새로 선택을 해서 뷰가 세로 팔고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의 폭이 많이 넓어지는 거죠. 어, 굉장히 좋은 그거 아니에요. 어, 이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나와 있던 그런 옛날 사료가 아니고요. 어, 이 앞에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게 언제 올라와 있는 것이냐면 6월 24일 날 올라와 있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 6월 24일, 올해, 올해 6월 24일에 올라와 있던 이거, 그 자료입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옛날에 올라와 있던 요거를 참고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되시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식 인간하고 난 이후에, 다른 구역에 입주권을 매수를 해도 그게 아파트로 완공이 되어서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만 2년이 안되어도 그걸 처분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됐을 때 들어가도 어, 대체주택으로 어, 처분해주는 걸로 여기 보면 변경이 되어서 해석이 변경이 되어서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어,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